커튼츠가 보자면요 바로 바로 바로 맛조개를 잡아서 먹어보자. 그렇다. 이 영상은 원래 맛있는 맛조개를 잡는 영상이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맛조개를 은혜랑 같이 잡으러 갔었다가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된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맛조개를 한번 잡아서 추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다른 건다안 먹으려도 너 맛조개 먹을 거지? 응. 어, 어 바로 나오네. 여러분 <웃음> 지금 가야 되는데 은혜는 집에서 상마늘이 찍어야 되고 저 혼자가 되고 내 혼자가 기 싫어. 같이 가요. Let's go. 왜나 간다, 근데. 지금 가야 돼. 지금? 어어. 어. 갔다 올게. 어... 야! 자, 여러분 서해로 가기 전에 저희집 앞바다에 장깐들었습니다자 왜냐면요 마조개를 잡을 때마소금을 넣으면은 갯벌 생태계 쪽은 안좋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소금 대신에 염도가 다른 동해바다에 물을 퍼서 마조개 구멍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조개에 소금을 넣으면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염도 때문이거든요 염도 차이가 동해가 훨씬 짭니다 자 그래서 동해바닷 물을 가득 채울 건데 자 제가 물을 안채우고 은혜가 채울 거예요 자, 채워 은혜야 거의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빠지면 너도 예외 없이 1분만 찍고 구해줄게 은혜야 가득 채워 <웃음> 더 채워 더! 이렇게 밖에서 스파라타워를 하고 어차피 집에 가서 개뚜드게 맞으니까 밖에서 사람 많을때로도 제가 강한 척 해야 돼요 오케이! 이야! 저기 뭐 죽은 거 있다! 뭐 죽은 거 있다!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맞쪽에 잡으러 들어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람이 겁나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맞쪽에를 저번에 잡을 때 실패한 적이 한몇번 있어가지고요. 오늘 지원군 모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 그래. 이제 인사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오늘 진짜 맞쪽에 마스터. 저기 보길님 모셨습니다. <웃음> 제가 동해안에서 품은 물이라, 이거는 부르님 혹시 몰라서 천일염을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네. 천일염은 갯벌에 피해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바로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길님, 제가 맞쪽에 그 구멍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거 맞쪽에 구멍 아니죠? 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해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해요 이 여만 이렇게 조금해요. 어왜 저세요? 좀 불안한데. 자, 여러분 뭐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 근처에 그냥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냥 조만한 구멍에 부어 보면은 나와요. 아 진짜로? <웃음> 진짜로. 진짜로. 뭐해 이거 당신 유행어 시키었어 고마워. 진짜로. <웃음> 자 이게 바로 동해에서 떠온 물입니다. 아이시스인데요? <웃음> 제기랄 여기다. 오늘 <웃음> 맞추기 구멍이에요. 이렇게 조금해요. 팔자 모양이죠 여기 100% 나와요. 이거 여기서 그냥 바로 보아요? 아니면 삽으로 삽질 좀 하고 보아야 돼요? 그냥 보아야 돼요. 그냥, 그냥 보여요? 도망가요. 아. 어? 너무 많이 부었나? 근데 이게 나온다고? 바닥 진짜로 바닥으로? 이게 나와요? 안에는 구멍이 크네 네. 큰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천일염으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좀기다리면 나오지 않을까요?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아아어 이런 것도 나와 어디 어디요? 진짜 이게 맞다고요? 야 망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맛소금을 안 쓰는 이유가 개벌을 조금 파괴해야 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맛소금 했으면요 지금 벌써 한 8마리 잡았어요 이런 구멍은 아니에요? 예. 네? 어 여기 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개팔 파괴 시켜야 되나 마스금으로? 우와! 이거 호끼리 조개예요? 어마쪽에 있다. 아마쪽에 있네. 감사합니다. 자로 어쨌든 있는 거는 발견했고, 근데 사장님이 삽으로도 잘안 나온다는데? 대라된거 음. 아니에요 이거? 자 이걸 천일염 한번 넣어볼까요 음. 일단 얘네가 짜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조금만. 제발. 나나오네나오네 아, 나오네. 어디 어디요? 어디 오. 어디, 방금 어디, 네. 어디 여기 움직였어 여기 여기. 네. 어, 어 움직였어요. 여기 주둥이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어? 지금 어제 파면 들어가죠. 보 파면 붙잡아요. 철이렴을 여기다 탈까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천이렴을 탈게요. 이거 추가로 한번 뿌릴게요. 어, 구멍 넓었다. 구멍 넓히고 내가 이걸 놓으면 되는 건가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와 나와. 더더더 더, 더, 더. 됐다 개짜다 이거. 거의 바로 여기서 염장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포기. 사판 파볼까요? 포기한 김에? 어 없었나? 와 맞쪽에 빡세다. 와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잡는 사람 저희밖에 없고 다삽 쓰고 계시거든요 와 진짜 안 나온다 와 컨텐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뭐 하나 천천히 걸어갑니다 자 뭐냐면 민챙이라고 하거든요 달팽이 종류예요 약간 군수랑 비슷한 느낌인데 대신에 얘는 여기 보시면 등껍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민챙이로 달팽이 요리 아스파라거스 해달라고 했는데 다음에 할게요 버려 그렇게 다음에 하기로 했던 민챙이는 계속 잡히지 않는 어. 맞죠? 개렛기 때문에 나와 리치기야 나와 병 라가리도 거칠어지고 엉덩이도 까고 아오이고 저게 왜나 어쨌든 결국 민챙이 한번 대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챙이 컨텐츠가 되었 다. 이거는 그냥 감 잡을 수 있어 개늘려있어 보여드릴게요 민챙이야 민챙이야 어딨니 바로 나왔구만 자 여러분 여기 민챙이들 다 잡아 놓을게요 어이구 이야 자 여러분 이거를 중국에서는 식용으로 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도전했다가 너무 맛이 없어서 식용으로 안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식용으로 바꿔볼게요 요번에 오늘 많이 잡겠는데 여러분 여기 개늘려있어요 두이 또 옆에 자 서이 라디야 여기 1타 2피한다 띵띵 야이 리치같이 있지 들어가 들어가 왜 개많아 자 여기도 있어 오. 아 맞네 같이 먹을래? 아니 안 먹어 <웃음> 자 여기도 있고 아 얘는 좀 작습니다 작은 건나줘야돼야 여기 개놀래 있다 그냥 자 여러분 이거 진짜 1타 3픽 그냥 펜타킬 바로 합니다 찍어드릴게 야 어떻게 비어. 생겼나 좀 보자 오이쁘 야. 아니 관자 같은데요? 진짜 네. 쫄깃쫄깃다겠다 한 50마리 정도 잡아갈게요 빠르게 빠르게 더더더 더, 더, 빨리 빨리 100마리 100마리 스파트 스파트 잠깐만 <웃음> 이거 왜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천타 <웃음> 맞나? 빨라 빨라 오 전문가 같아 오 자 여러분 무릎 개스살렛습니다 아니 브랜드이 이거 하면 재밌을 거라 해가지고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20마리 잡은 거 같은데 쫄깃쫄깃하게 요리처럼 맛있을 거 같은데 점멸치 쫙 빼고 이건 뭐지? 오! 이거.. 아이고 미안 날 락츠 깊방한했네 잘해 롱가 룹가 어우 큽니다 네. 여러분 오 근데 왜그 생각을 에요 어떤 생각이요? 크주스로 많이 먹어야 돼 <웃음> 이게 잡을 때 항상 까먹어요 잡을 때 일단 크면 좋아 오이얘 진짜 크다 오우 쟤먹봐라자 여러분 지칩니다 50마리를 일단 채워야 되는데 일단 계속 잡을게요 아 원래 맛도긴데 이거 이거 이거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웃음> 노 딱이다 임마와 여러분 저기 앞에 조그마한 것들 다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다민챙이에요민챙이와 여기 뭐야 여기 독수리 오영제 일로 와라 이래서 호감이 있는 거 같은데? 누구? 야야야 호감 있으면 어떻게 해 나랑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50마리 좀 채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들고 바로 집으로 가서 한번 추매를 팔아갈게요 집에서 봐요 나삭나삭어 라떼 됐습니다 여러분 벌써 저맥질개 날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냥 먹지 말까? 자, 여러분 지금 민챙이를 들고 집으로 왔는데 은혜는 사실 아직까지 마조개를 잡아두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 분명히 잡아먹는다고 했지라는 식으로 한번 몰아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여럿 은혜야 어디 있어? 방에 있어? 여기 잡아왔어 빨리 찍자 카메라 켰어? 응. 이거 잡아먹는다고 했지? 응자 여러분 마조개를 잡아왔습니다 짜라란 색깔이 왜 이래? 이게 조개야? 어 맛조개잖아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새 그 방사능 처 맞아가지고 지금 맛조개가 이런 식으로 좀 변질됐어 뭔 소리야? <웃음> 맛조기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아서 민챙이를 잡았어 민챙이가 미, 뭐야? 어, 민챙이라고 서해에 기어다닌 건데 되게 맛있고 너무 새콤달콤하고 맛있대 싫것 <웃음> <칠> 같네? <웃음> 너 먹는다고 했다 맛조기 아, 먹는다고 <웃음> 했지 뺨댕이 점점 빨라지네 자 여러분 이렇게 민챙이를 잡아왔습니다 자이 민챙이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바닷가에 달팽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군소도 있고 갯민송 달팽이도 있고 또 이런 민챙이란 달팽이가 있는데 그 달팽이 중에 하나고 군소와 똑같이 자웅동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달팽이는 전부 다자웅동체입 그리고 얘네는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안해요 왜냐면은 약간 역한 냄새가 조금 난다 그래요 아니, 아, 아니 새콤달콤한 냄새가 나다 자 여러분 근데 중국에서는 얘네를 식용으로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정말 싹 쓸어가가지고 1kg에 2,000원에서 3,000원에 팔아가지고 이 민챙이를 추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민챙이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맛이 없는데 왜이 민챙이를 보호하려고 하냐 바로 얘네들이 갯벌을 굉장히 정화시켜주는 아주아주 아주 착한 랩이에요 자이 민챙이를 잠시 보시면은 보통 바닷가에 있는 달팽이들 거의 민달팽이로 인데 얘는 밀달팽이가 아니라 보시면 여기 등껍질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껍질이 정말 너무 약해요 그냥 내장만 싹 감싸고 있는 정도라서 보시면 살짝 누르면은 자, 요런 식으로 바로 뿌개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민챙이 바로 손질해가지고 뭐로 해먹냐? 바로 민챙이 에스카로고를 한번 만들어서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댓글을 보는데 어떤 곰팡이 분이 형 민챙이 잡아가지고 민챙으로 에스카로고를 만들어 먹어줘야 했어요. <웃음> 이리치네이게 돌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맛조개가 안 잡히고 민챙이를 딱보수가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맛있게 처먹을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바로 한번 손질 들어가자. 자, 일단 보시면 색깔이 로까지고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가져온 도중에 껍질도 깨지고 해서 내장물이랑 갯벌물이랑 합친 거거든요. 자, 한번 싹깨끗 빨리 줄게요 여기 다들어갔는데 어..어..어디? 어, 아, 저거 아니야? 저 돌이야 자갈 이런 거 찍지 말라고 아 빨리 먹어 <웃음> 자 우리 다이 민체들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거든요 자 하나 둘셋워야조조조조조조 뭐, <웃음> 아예아예 찍지마 찍지마 찍지마 안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아 자갈 자갈 자 여러분, 이렇게 민챙이를 한번 씻어 줬으면요 민챙이의 내장들이 연약한 껍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 껍질을 드러내면 자 요런 식으로 안에 내장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껍질만 다 부셔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충 한 40마리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40마리 껍질 하나하나 전부 다 까면 개립 노가다 카메라 끄고 같이 하자 카메라 끄고 같이 하자 아니 하자 아니 하아 하자 아아아퉤 같이 여러분 등껍질을 딱 벗기면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길 살짝 누르면은 요런 빨간색 요게 튀어나옵니다 요게 군소에서도 똑같이 튀어나왔었거든요 이거를 그때 금강연아님이랑 같이 군소 먹으면서 이거를 그 뭐라고 했는데 아그 뭐였더라 그 음경이라 했었네 자러 이렇게 미인책이 손질을 다끝이않는데 허리 아파 뒤집고 왔습니다. 은혜가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여러분들. 자러 이렇게 손질을 다 하니까 사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안에 내장을 빼니까 굉장히 얇아졌기도 하고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쫄깃쫄깃하게 생겼지. 음. 맛있을 것 같지? 음. <웃음> 한 번을 안 건드려야 돼. 자 냄새 한번 아볼게요 진짜 달콤한 냄새 나는데? 새콤달콤 한 냄새만 맡아봐. 왜왜 왜? 왜왜 왜? 괜찮지, 괜찮지? 냄새? 아니? 어? 못쇄는데? 비빔내 자 근데 이녀석 지금 바로 이렇게 에스카로그로 요리를 할수 없고 왜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달팽이를잖아요점액질이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한번 살짝 데치고 나서 에스카로그로 한번 만들어서 슈 쇼맥 해볼까요? 일단 데치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빠세이 어후 너랑 촬영할 때마다 열받아 네 아. <웃음> 뭐 했다고? 오 <웃음> 어, 되게 불쌍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 막이게으 아, 이렇게 해도 뒤에서는 은혜야 그밥 그 먹을래? 이러면서 오늘 제발 내가 사게 해주라 이렇게 해요 언제? 너 아침밥 안 하냐? 막 이러면서 내가? 눈 뜨자마자 돼지처럼 자 카메라 꺼봐 자 일단 냄비에 물을 담아야 되거든요 자 하나 둘셋아 아니 <웃음> 계속 왜? 왜 나만 해? 이번에 내가 할게 아. 왜안 해? 안하려고 뭐야 <웃음> 자 냄비팅 그리고 파이 아마하자아 싫어 <웃음> 카메라 좀봐 못하겠어? 어. 아,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자 민칭이 바로 입장 어 색깔이 조금 변했거든요 오, 지금 민챙이 안에서 지금 약간 독소 같은 것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엄청 작아지고 있어 원래 줄어 너가 먹을만 할거야 아니 이렇게 작아지야 너무, 야, 너무 작아져 그래도 여러분 이거나 한번 거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민챙이 먹는 방법이 정확히안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독은 없다 그러면 먹어도 된다 그 말이거든요 저한테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뭐야 물 색깔 봐봐 여러분 지금 완전 로즈 색깔 로즈산줄 알았네 야 진짜 쭈그러든다 맞지 없어 지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소멸? 포. 어. <웃음> 소멸? 포. 어. 너무 어린 생각 아니야? <웃음> 차 우려내는 거 같다 어 그러네 차우려낸 같네 마셔볼래? 오 야야야 야, 야. 렌즈 다 타면 그 렌즈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너가 사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어, 어, 어. 근데 이거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아니 아니 안 봐도 되는데? 목에서 방구 냄새 야 그거 내꺼야 뭔 소리야? 내가 넣어놨어 어째 내가 어제. 넣어놨어 뭔 소리야 아니 나머지 천원짜리 니가 넣어놨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쭈그래대로쭈그래다으면자 쭈그라따 여러분 이 녀석들을 자 여기다 쫙 빼줄게요 어우 색깔 봐라 자 여러분 냄새 맡아볼게요 오, 어, 그냥, 여러분, 진짜 고등 삶았을 때 냄새랑 똑같은 냄새 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은 엄청 쫄깃쫄깃한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되게 탱탱해요, 지금? 원래 맛보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가야하고 하자. 왜? 이거 두다 처음이잖아. 나는 맛조개 먹는다고 했지. 이거 맛조개라니까? 막 <웃음> 방상도 쳐맞은? <맞았을> <웃음> 이거 안 돼, <돼요>. 카메라가. <웃음> 근데 여러분, 제가 삶은 고등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아니서 저는 여러분, 뭐 먹는데 은혜는 잘 먹거든요? 너 좋아할걸, 은혜야? 이제 손때 미친 사람 같아. 야왜 이렇게 개 지는 소리지 야너 일로와 맛장 드자 진짜 일로와 저있어짠반 차. 근데 아무것도 안넣고 같아 한번 먹어봐 너 괜찮을 것 같지 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먹었어 어 괜찮나보다 하나도 안 역한데? 하나도 안 역해? 응 이거 인터넷 쳐보면 다 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안 하고 있다 그랬어 중국에서 먹는다고 왜 역해? 삶아서? 아니 그냥 먹었을 때역해 아니지 삶아서 조리했을 를때 역해가지고 역한 또, 냄새 때문에 어? 어? 아무것도 안써 <웃음> 진짜로? 조금 조개맛 조개맛 10에서 1 어. 조개 맛 10에서 1이 무슨 말이야? 너 한국어를 잘 못하는구나. 1밖에 안 난다. 조개 맛이 1밖에 안 난다고? 어. 그럼 무슨 맛이야? 그 나머지는? 군토막. 그럼 나는 조리해서 먹을게. 여러분 <웃음> 그러면 얘는 찬물로 이런 식으로만 싹 해놓고 이제 에스카르고에 들어갈 야채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야채는 에스카르고에 무조건 들어갈 바로 파프리카 던져서 챙. 르소르르르는 어려서 저르르르르르르 왜 저래? 저기 저 오빠 여기? 어디 어디? 내가 오빠긴 하구나. <웃음> 자 그리고 모든 요리에 빼놓을 수 없는 양파 던. 더... 아이이안 던져 이제. 라삭. 너가 스트레스 받을 차례야. 아니야. 아 사무라이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하자. 제발 제발 제발. 다시 기회 줄게. 라삭. 사무라타 아, <웃음> 오지? 진짜 다시 나네. <웃음> 자그 다음은 라늘. 부려 부려.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로 추세개 라삭. 야호. 라삭. 야호. 고 끄라고, 이 자식아. 자, 이렇 이렇게 야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들어이다게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로서 이렇게 해서, 이이 엄지로 좀 찍지 마! 아 자, 여러분, 기름이 다가주면첫 번째로, 자, 마늘이랑 양파. 자, 그리고 요 다진마늘까지 싹 퍼가지고 들어가라. 살짝 익어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조조조조 돌려, 웍, 웍, 웍. 자, 여러분, 요 정도 향 냈다 싶으면 바로 파프리카 바로 들어가자. 조조조조, 웍, 웍, 웍. 자, 이렇게 파프리카까지 어느 정도 익으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원래는 마조개를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서해까지가 3시가 동안 운전해서 가서 또 실패했다. 또 마조개는 저랑 맞지 않는가 봐. 그래서 미채기로 대체로 줍줍 해가지고 나중에 은혜 먹을 바로 미채기로 기 재수 없는 거뭐 개소리야. 바로 이참 <웃음> 잘가이민체이들아 오자 그리고 여기서 미트를 넣자 마자 아직 이 안에는 간이 하나도 안돼 있기 때문에 랄로그금 도저 도저 도저 루추 도저 도저 도저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카르브의에키스로터레기를 던져버려. 던져버려. 도저 도저 도저 도자 그럼 버터가 조금 익어갈 때쯤 바로 로추레기들 투하. 로추세끼자 그러면 이렇게 거의 마무리가 될 때쯤 필살기 바질. 바질 향을 조금 내줄게요. 와, 이씨 야, 야, 괜찮아? 괜찮아? 도망가! 괜찮아? 야, 너 혼자 도망가라고지 <웃음> 괜찮아? 머리 안 쳤지? 쳤어, 머리. 머리에, 머리에? 찡겨 나갔지, 단단해서. 어? <웃음> 아니아니아니자 아니. 여러분 이렇게 서민챙의에스카르고가완성했는데 지금 좀 무섭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하하 드랍던 <웃음> 민챙의에스카르고와우와우와우와우자 여러분 이렇게 서바의민챙의에스카르고가 완성이 됐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 민챙이를 요리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요 아요 민챙이를 맛있게 먹어야겠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역해가지고 식용으로 실패한 이민챙의에스카르고를 맛있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요리를 했는데 중간에 은혜가 먹어보고 지금 다 스포를 때려버려가지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나도 안 역하다고 그럼 뒤에다 넣어 그 영상을. 아. 그 곰팡이분들을 속이는 거야 이랬기요 여러분 근데 저제 입맛은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간 워밍업 해야죠 바지 들어가 파프리카 먼저 먹어볼게요 아니 그걸 먹으면 <웃음> 무슨 의미야? 아무 의미 없어 자 바로 볼초 뭐, 베르 지렸다 뭐 음,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데자 그럼 먼저 숫자로 <웃음> <웃음> 아니야 조그만 거 일단 먹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 자 여러분 요거 민증이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는 진짜 너무 맛있는 냄새가 자 바로 볼게요 초 베르 음 마, 맛있는데 맛있는데 어 진짜 맛있네요 역하다고요? 누가 역하다 그랬어요? 진짜 맛있는데? 야이 중국에서 이렇게 가져갈만 하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 있죠 고등보다 맛있어요 쫄깃쫄깃 그 자체인데 그지 맛있지? 쭈바 어이없네 쭈바쭈바좀큰거 줄게 자요거 약간 근데 바퀴 걸려 근데 약간 새끼 갑오징어 같기도 하지, 하지도 않아? 아니 아니야? 하지도 않아 <웃음> <웃음> 절지 마라 자초베르 어? 왜? 아까 가야 한 거야? 어? 왜왜왜 왜 왜? 모래 있는데? 아 살짝 씹히지? 아니 그혀 그냥 전체가 모래 덩어리야 전체가 그냥? 전체가 이거 모래인가 봐 그게 뭔 개소리야 전체가 모래라니 살이 있는데 아유 볼탱이 빵빵하고 봐라 지시 서른인데 뭐다 이크 어땠어 그냥 모래야? 어. 그냥 맛은 그냥 근데? 그냥 모래주머니 먹는 <웃음> <웃음> 맛은? 모래라니까 뭐 맛이야 <웃음> 아니 그그 그 맛이야 <웃음> 뭐? 없어? 모래 호추 뿌린 거 <웃음> 개화났네? 어 나는 모래 그렇게 많이 안스피는데 줘봐. 뭔가 달라졌어. 너 이런 거 먹었잖아. 어. 나준거 약간 이거. 어 맞아 그런 거. 츄베르. 아니야? 응 모래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 계속 골라 그렇게 계속. 츄베르? 츄베르? <웃음> 돼지. <웃음> 아. 아 약간 초록 색깔인 애들이 그래. 진짜, 그냥, 모래주머니를 씹는, 딱, 그거다. 아, 배고 아, 우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래서 무슨 맛이야? 모래 맛이지 무슨 맛이야 모래 후추 모래 뿌린 맛 여러분 이해가 안갈거예요왜냐면 조개 먹다가도 모래 나오면은 모래 한두 개 나와서 조개 살 먹다가 아기자기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그 느낌이 아니라 진짜 조그만한 거 안에 모래 주머니를 넣고 그 겉에를 씹다가 모래가 송송송 나오는 맛이에요 그냥 진짜 모래 주머니 덩어리예요 그래가지고 맛 자체는 아무 짭짤한 후추 맛이 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식감부터 더러우니까 계속 구역질이나오는거예요 지금 우리 골라주기 하다 어 재밌겠네 대신 그거는 책임지고 먹 난 이거로 정했어. 여기 빼 옆에 빼놔너 응. 이거. 난 느낌이 바로 왔다. 얘. 이거 넣고 밑에에 위에 넣고 위에에 응. 넣고. 동시에 먹는 거야. 하나, 둘, 셋. <웃음> 뭘 뱉어 다시. 초배를. 응. 움직이지지야, 봐봐. 어머. 어리고기 어때 대 아. 에이, 에이. 야! 네, 네. <웃음> 이거를 <이걸> 담그고 있어, <웃음> 어떡해. <어떻게> 이거를 <웃음> 여기 안에 담그고 있었어요, 아예. 이거 봐봐, 밑에 기름. <웃음> 자, 여러분, 이 민챙이가 안에 또 내장이 있었나봐요. 근데 진짜 민챙이의 맛은 괜찮습니다. 되게 쫄깃쫄깃 나오고 여러분, 역한 것도 없고, 식용으로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단, 손질 같은 게 조금 빠스긴 한데, 뭐 어떤 거든 그렇죠. 손질은 다 힘들어요. 이거 진짜 팔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사먹진 않을 것같아 아, 사먹을 정도는 아니고? 응. 그건 아니야? 응. <웃음> 자들아 재미있게 보셨나요? 감사하니가요호토박요 근데 연예가 또 계속 카메라를 계속 흔들어. 오늘 <웃음> 딸꾹질 나. 아 <웃음> 딸꾹질 나왔어 <웃음> <놨았어? 웃음> 어.